종합건강검진 수면내시경검사 프로포폴의 부작용은 그밖에 의료처치가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2다 765-53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0년 2월 26일 단체상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당의 계약 약관에서 면책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제7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, 재앙절개, 유산, 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 망인은 보험기간 내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하였습니다.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은 프로포폴의 호흡억제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추단됩니다.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이 사건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고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.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감이 상당합니다. 재설하면이 사건 사고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